엄마, 가 봐. 여기 보고 찍자. 옳지 아니, 왼쪽 앞으로. 올라갑니다. 와쟤 높이 올라간다! 높이 올라간다! 높이 올라갈 것인가 우! 리가 우! 우! 우! 다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웃음> 계속. 으아, 으아, 으아, 으 <웃음> 아냐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태리는 못할 것 같다 이리는 못할 할수 있을거야? 할수 있다 해봐 여기 보고 <웃음> 가자, 엄마가 끌어 그냥 우리 밑에서 기다리자 어? 이렇게 해누나 기다릴 때 엄마랑 같이 할래 난 누나, 이제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어디 재밌어? 와와와와와와와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다와와와와와다와와와와와와와 와. 와, 와, 어, 라바. 테리야, 테리와와와와와 안녕. 안녕. 엄마가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웃음> 잘 어울린다고? 응. 우리 이잘 어울려? 아. 알았어, 어! 우리 인하자 아, 성은 게 똑같다! 어? 성은 게 똑같다! 어! 아, 네. 엄마 성, 엄마 성, 안 들어? 아빠! 봐 있 아, 아니. 끝났다! 잘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무한 거 아니냐? 네 개를 한거 보네?